제가 옛날에 엘소드가 망한 이유 하면서 영상을 하나 만들었잖아요 그왜 있잖아 그 개쉽 존 존마... 솔까 그것들은 극히 일부의 사건들이고요 파헤쳐보면 진짜 산타클로스급 할아버지 가방 그급으로어무지막지해요그 사건들이 근데 게임이 서비스 종료를 안하네 진짜 신기하죠 지나가는 행인들도, 와, 이 게임 아직도 있어요? 이말 진짜 많이 들려요. 진짜 생명령 하나 겁나 끈질기거든요? 근데 제가 엘소드를 1 0이라 하면서 그 이유를 알것 같아요. 아니, 근데 이거는 내가 예전부터 알고 있었던 거야. 예전부터 알고 있었던 건데, 그냥 말하기 귀찮았어 만들기도 귀찮았고 그냥 지금 나 숨만 쉬고 싶어 근데 오늘 엽기떡볶이를 먹으면서 그냥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 그냥 내 계기가 그거야 처먹고 눕고 처먹고 눕고 하면 구독자처럼 될거 제가 지금부터 보여드리는 영상은 엘소드가 안 망하는 이유의 영상이고 그 제목으로 올라갈 거예요 아마 엘소드를 하신 분이면 10명 중에 9명이 이런 현상을 봤을 거야 자 내가 이제부터 영상 하나를 보여줄게 원래 강화데이가 옛날에는 하루만 했었단 말이에요 그때 당시 화력은 진짜 렉 걸릴 정도로 엄청 심했어요 게임플레이를 못할 정도로 근데 언제부터인지 강화데이가 매우 길어졌단 말이야 그것 때문인지 사람들이 한 번에 강화를 안하고 여러 번에 걸쳐서 강화를 하는데 어차피 하루하나 오래 하나, 하나 지르는건 변함이 없어요 그리고 맨날 패키지 비싸다 이게 말이 되냐 하면서 패키지를 팔잖아? 맨나잘 팔려 진짜 사람들은 강화데이가 망하는 이벤트 중 하나다 라고 하는데 난 진짜 잘 모르겠어 난잘 모르겠고 어마무시하게 XX 질러대는 걸알것 같아 물론 전 지금까지 엘소드에 단한 푼도 지르지 않았습니다 엘소드 유저들은 저 빼고 거의 다개 돼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케이? 오케이